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선순이라고할수 있는 특약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 두 번째는 이제 수술 쪽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입제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진단 무슨 병에 걸리면 진단금 주듯이 무슨 수술을 하면 은 나가는 게 이제 수술비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뭐맷대 수술비, 무슨 수술비, 시청각질환 수술비 등등 해갖고 굉장히 수술의 종류가 많거든요 자, 그 수술의 종류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어떤 거? 아까 제가 기준점을 잡아 드린 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 어떤 거냐면 병으로 인해 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질병 수술비,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상해 수술비입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내가 수술을 갔다가 갖다가 받게 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질병과 상해 수술비 기존적,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수술을 받느냐 이제 종별 수술하고 수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몇 종에 해당되고 몇 종에 해당되고 몇 종에 해당되고 그두 번째가 종별 수술비를 갖다 세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조금 모자른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조금 더 이제 멧돼 수술비라든가 보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보장 범위 우선순위예요 보장 범위가 넓은 순서로 가는 거예요 질병수술 종별수술 그 다음에 맷돼질환수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수술비는 제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슨 수술비는 조금 더 보강하시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입번비는 제가 성인은 입번비는잘 추천은 안 드려요 음. 추천은 안 드리는 이유가 가성비라 그러죠 내가 내 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을 따져 봤을 때 거의 뭐 20대에서 40대 후반 50대까지는 너무 입원비가 보험료가 너무 세다 보니까 추천은 안 드려요 차라리 그돈 가지고 진단금을 올리시든 다른 걸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인 우리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성인 분들은 혹시 나는 1인실을 갖다 꼭 써야 되겠다는 라한분 빼고 어, 그분 빼고는 웬만하면 입원비는 저희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꼭 나는 입원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똑같아요. 수술비랑.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를 기준으로 세팅을 갖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좀 나오는 뭐 감염병, 입원비, 음. 무슨 뭐 별의별 입원비가 되게 많아요. 식중독 입원비도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딱그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병에 꼭 걸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비든 입원비도 마찬가지로 질병 상해 그 앞에 말이 안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음. 그냥 딱 질병 상해 수술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수술 얘기가 나와서 제 이제 보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최근에는 이제 보인님들이이 지적 수이 많이 올라가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열 수술 비관혈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음. 그러면은 이걸 좀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면 그 관열 비관혈이라는 것 자체가요 한자 풀어도 돼요 그냥 설명을 이게 뭐 디테일하면 디테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피 보는 수술을 째서 피를 본다 그러면 관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비관혈술도 피는 봅니다. 약간의 구멍을 만들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관삽입이라든가 예를 들어 서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게 이제 스탠트 삽입술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째서 피를 보면 관열이고요. 그렇게 크게 째지 않으면 비관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자풀이로 하면 이제 볼관자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혈관을 받냐 안 받냐 네. 그래서 피를 받냐 안 받냐 오,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그두 가지가 이제 보장이 예전에는 사실 이 경계가 좀 모호했는데 네. 이제는 약관상에 좀 분명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전문가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게 네. 어, 보험을 선택하는 데 되게 기준이 될수 있다 네.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보험의 큰 틀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거에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보장 범위가 얼마나 넓은 거를 기본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에 대한 포인트로 봤을 때두 번째 필수 담보라고 할수 있는 이 수술비와 입원비를 네. 정리해 보자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그렇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기본으로 세팅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수술비라고 하는 네. 종수비를, 종수술비를 저희가 뭐 5종수술비뭐 칠종수술비 9종수술비 네. 많지만 기본적인 이제 종수술비를 준비하시고 그게 다 준비되시는 이후에 우리가 앤드 수술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112대 110뭐 123대 지금 120대인가요? 뭐1 120대. 0 어, 3마다다 틀립니다 그렇죠 뭐 119대 이렇게 하는 이걸 이제 저희가 앤드 수술비라고 하는 거를 세 번째로 좀 준비하는 거를 네.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과 같은 경우에는 입원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네.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담보들이 정말 잘 준비됐을 때 추가적으로 여유가 생기시면 가입을 하시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진단금을 올리거나 네. 수수비 관련된 담보들을 더 준비하는 데에 가용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걸 어, 그게 훨씬 더 아무래도 효율적일 겁니다. 음,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선순위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랑 그냥 바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후유 장애예요. 똑같아요. 질병의 병의에서 걸리는 걸 질병 후유장애그 다음에 내가 다쳐서 장애 있는 걸 상해 후유장애라 그러는데 별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음. 3에서 100%짜리. 물론 이제 연계 특약이라 그래갖고 내가 가입하기 싫은데 꼭 가입을 해야 되는 특약들이 있어요. 음. 어, 보험사마다 틀리겠지만, 상해 80% 이상 효의장이라든가, 질병 80% 이상 효의장이라든가, 내가 가입하기 싫어도 꼭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거 빼놓고, 그거는 해야 되니까요. 그 연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빼놓고는 3에서 100%짜리를 그냥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50%를 택하든 80%를 택하든 3에서 100% 안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후유장의 3에서 100% 상해 후유장의 100, 3에서 100% 짜리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잡아 주시면 되고요 자네 번째는 실비예요뭐 실비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입했던 시기에 실비가 어떤 실비인지를 제가 다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표준 실비도 있고 부실비도 있고 뭐 3세대 실비도 있고 최근에 나온 4세대 실비도 있고 실비가 가입 시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보다 요즘엔 실비에 대해서 공부들 고객님들이 많이 하세요 설비자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비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고 실비는 집중적으로 나왔던 시기부터 해서 제가 다 짚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궁금하시면 어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건 제가 따로 시간을 갖다가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가 이제 실비예요 그렇게 해서 총 4가지를 네 갖다가 기준점을 잡아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장 범위가 넓은 걸로 해서 진단금이든 수술비든 후유장해든 가져가시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사실 우선순위 관련된 전문가님들이랑 인터뷰 많이 하면서 우선순위로 1순위에 실비 두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실비를 4순위에 두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음 이게요 순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음, 다 필요한건데 다 필요한거죠 음. 그냥 네가지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음. 이제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네가지의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짜잘 뭐 작은 질병이라든가 작은 상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뭐 연계가 안되겠지만 큰 질병이나 큰 상해 같은 경우는 다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고진단금부터 뭐 시작을 하자면 암의 걸렸어요. 진단금을 받습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다고 보다 보니까 뭐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체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간암이다 그러면은 간을 갖다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간수술 했기 때문에 또 수술비가 나오겠죠? 근데 잘려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정상보다는 작아졌죠 후유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체적인 또 치료비는 실비에서 또 받으시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가 어떤 게 우선이다라고 하실 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음. 뭐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무의미할 것 같고요 네 가지가 다 연동적으로 돌아간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합적으로는 오늘의 사실 영상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 담보들 정말 많은 담보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담보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보장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장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를 네.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되고 이 중에 이 말씀하신 네가지 요소의 담보들은 네. 필수적으로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어, 이 기준점을 세우시면 될것 같고요 실속과 관련해서는 워낙 중요하니까 네. 어, 뭐 우선순위의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가입 시점마다 워낙 다르다 보니까 디테일한 그렇죠. 얘기들은 네.